보글리시 책에는 전치사 부분이 좀 들어있는데 영어는 조리법 책에는 그 내용이 없거든요 근데 전치사는 우리가 영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기 때문에 어, 영어는 조리법 독자들을 위해서 이번 영상부터 전치사들 우리가 특히 헷갈려 하고 어려워 하는 것들을 정리를 한번 깔끔하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in 먼저 해볼 텐데요 in 하면 우리 여러분 아내 라는 말이 떠오르잖아요 이 안에 라는 말 때문에 우리가 인을 이해를 못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자, 그걸 보여드릴게요. in the school. 자, 학교 안에 괜찮죠? 근데 다른, 다음 구문부터는 좀 달라져요. interested in. 뭐, 뭐, 안에 관심 있다가 아니고요. 그냥 거기에 관심 있다예요. 자, in an hour도요. 1 시간 안이 아니거든요. 1 시간 후에라는 뜻이고요. 뜻이고요. in time도 제 시간에라는 뜻이지, 아니라는 의미와 조금 거리감이 있어요. Believe in도요 안을 믿는 게 아니라 예, 전적으로 믿는다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종교적인 믿음까지도 확대가 된다라고 우리가 배워왔을 거예요. 즉 안은 우리가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범위가 있고 그 안에 자 인더스쿨 외에는 나머지들은 요걸로 설명이 안 돼요. 그러면 진짜 인의 뜻은 다른 그림으로 표현해낼 수 있다는 거겠죠. 그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이거예요 자 요게 인 이에요 자요 그림과 요 그림의 차이를 이제 오늘 설명해 드릴 거예요자이 그림으로 이해하면 인은 요 범위를 가지고 요요 그림으로 이해하면 이 범위를 가져요 즉 인을 아내 라는 우리말로 받아들이면요 요 정도만 인을 이해한다고 보시면 돼요자 그걸 오늘 넓혀 보겠습니다 자 인하면 이 그림을 생각하자 그랬죠 이 그림은요. 뭘의미하냐면 범위가 있다예요, 그냥. 즉 인하면 그 범위에 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아니고요. 요 다를 얘기한다는 그 이미지만 알면 인에 대한 모든 걸다 이해할 수 있어요. 자, 볼게요. In an hour. 자, 1시간 후에라 그랬었죠. 왜 1시간 후냐면요. 6 o'clock. 자, 요 시간에 In a 우어라고 얘기하면 요 정확히 7 o'clock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면 다니까. 요 1시간 범위를 다 얘기하니까요. 그래서 in a 우어는 1시간 후에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흔히 in a 우어 하면 1시간 내로, 1시간 안에로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자, 그때는 다른 단어를 써야 돼요. within 이라는요. within an hour 그러면 요 예상했던 1시간보다 더 짧은 시간. 안에 범위 4시간 이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고요또 우리가 틀리는 게 뭐냐면요 보통 우리가 1시간 후에 그러면 영작을 할때 after an hour 라 그래요 근데 이말 자체는요 영어에서는요 아예 존재할 수가 없는 말이에요 즉 after 뒤에는요 범위가 혹은 공간 이라는 개념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즉 after 뒤에는요 딱그 시점 하나만 지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after 7 o'clock 그렇게 해야 7시 이후 가 되거든요 아니면 after my mom comes 우리 엄마 온 다음에 이렇게 시점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한시간 후에 라는 말도 결그 우리말로 하면 한시간 5분도 한시간 후죠 한시간 10분도 한시간 후에요 근데 영어로는요 이런 아우어는 요요 시간만 한시간 후에 고요 나머지 시간은 이렇게 말해야 돼요 in an hour or after that 이렇게 해야 우리말 1시간 후에 라는 의미와 비슷해지는 거고요즉 in an hour는요 어떻게 보면 정확히 1시간 후에 라는 사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확장하면 in time 도 제시간에 라는 뜻이고요 on time 도 제시간에 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요 보시다시피 뜻이 달라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똑같이 제시간이지만 인타임은 적 어느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 제시간이에요 그래서요 적당한 시간 뒤에 라는 표현도 돼요 그리고 약간의 유두리가 좀 있고요 근데 온타임은 딱 정각이에요 자 예문으로 보면 돼요 인타임을 먼저 볼게요 자 어떤 사람이 뭘 빌려갔는데 대출기간이 대여기간이 3이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자, 그러면 이렇게 말하겠죠. 너 이거, 어, 제 시간에 반납해. 그러면요. You need to give it back in time.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요. on time은요. The appointed time is 3. 자, 우리 약속된 시간 3시야. Please come on time. 자, 그러니까. 딱그 정각 시간에 와줘 라는 느낌으로 말할 때 온타임을 쓰는, 쓰는 거예요. 쓰는 거 이렇게 어감 차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인타임도 좀더 정확히 제 시간을 더 정교하게 말하고 싶으면 Just를 붙이면 돼요. 그래서 어떤 생산 공정 라인에서 뭐 어떤 공정이 끝나고 그 끝시간에 딱 맞춰서 뭔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Just in time 시스템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결국 인하면요. 요 그림 하나로 모든 게 설명이 된다고 했잖아요. 더 한번 볼게요. 자, I believe in this book. 자, 북개 나와 있는 여러 내용들 있죠. 그걸 어떻게 믿냐면 그냥 다 믿는 거예요. 즉이 책을 전적으로 다 믿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신을 넣으면 가시라는 신을 넣으면 종교적인 믿음까지 확대가 되는 거예요. 그냥 다 믿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He's interested in honey. 자, 이 사람은 꿀에 관심 있었는데요. 결국 interested는요. 관심이잖아요. 관심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냥 인을 그냥 불러오는 거예요. 관심이 있으려면 거기에 다 관심이 있는 걸 말하겠죠. 그리고 부분이 관심이 있으면 인 뒤에 그 부분만 또 넣으면 되겠고요. 결국 이런 식으로 인 하면요. 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를 얘기하는데 과연 그게 우리가 제대로 적용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다음 내용을 보세요 He sits on the chair 자 괜찮죠? 근데 이 그림도 볼게요 The boss sits on the chair 자 의자에 앉아 있으니까 둘다 on the chair 해도 되지만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앉아있는 이 그림과 이 보스가 앉아있는 그림의 차이점이 조금 느껴지시나요? 뭔가 좀 다르죠? 그걸 영어로 표현해낼 수가 있어요 뭐냐면요. 이거예요. 이 보스는요. The boss sits in the chair 하면 더잘 어울려요. 자 여기에 왜 in 을 썼을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자, 의자를 다 차지했죠. 네, 그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심지어 그림이 없어도요. 전치사의 뜻만 명확히 알면 구별이 돼요. 즉 우리는 지금부터는 요 전치사 in 이 무슨 의미를 어, 내포하고 있는지, 즉, 영어로 무슨 뜻인지 좀 정확히 알고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자, 좀 재밌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어, 아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예문들은 바로 요건데, She's in the school. 그러면 그 여자아이는 학교에 있어잖아요. 자, 이건, 어, 우리말로 해도 학교 안에 있어 해도 되고요. 영어식 의미로 받아들일 때도 뭐별 다른 문제 없이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근 이거는 정확히 원래는 무슨 뜻이냐면 그녀가 있는 곳에 공간이 존재한다는 의미예요. 그건 나중에 다음 시간 전치사 at, at을 배울 때 같이 비교해 보면 더 명쾌하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in 하면 안에, out 하면 바깥 이렇게 그냥 단순히 알고 있는데 조금 보정을 해서 in 하면 공간이 있는 곳으로 아웃하면 그 공간 바깥으로 라고 받아들이면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요거예요. 아내라는 단어는 요 그림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을요. 조금 보정하는 거예요. 인의 뜻을 우리가 알고 있던 원래 뜻에서 조금 보정을 하면 인을 우리가 좀더 완벽하게 써먹을 수 있게 돼요. 자 오늘 전치사 첫 영상인데요. 음, 좀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더 마지막으로 던져 드리고 끝내려고 해요 영상이 조금 길어져도 끝까지 보셔야 돼요 우리가 영어를 어려워하는 이유가 여기서 또 하나 나타나요 자 뭐냐면요 보통 우리가 영어 단어 하나를 보면요 자여기선 인이죠 이렇게 우리말로 가장 많이 설명되는 단어를 하나 꺼내서요 그게 뜻이라고 단정을 지어요 그리고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죠 이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사전에서 풀어줍니다. 그러면서 아 이는 이런 뜻이야 라고 알려주는데요. 여기엔 두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요. 얘를 이해하면 우리가 앞으로 영어를 하는데 오히려 부담감이 좀덜어질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영상을 또제작하는거고요자 뭐냐면요. 첫번째 문제는 자 원래의 뜻 있잖아요. 자이 녀석이 다른 뜻으로 확장이 안 돼요. 즉 따로따로 따로 외워야 돼요. 자 힘들죠 당연히. 잘 외워지지도 않고요. 연관성이 특히나 없으니까. 자두 번째 치명적인 문제는요. 자 아무리 우리가 한국말로 설명을 한다고 해도요. 하얀색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다 설명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말 한국말 개수를 늘리면 다 커버가 될까요? 안 돼요. 이게 두 번째 치명적인 문제예요. 이두 가지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을 결국 우리가 이 영상들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는 건데요. 요거예요. 요 그림 하나로 이해하면요. 다 다른 어 인의 활용을 다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잖아요. 예, 즉 우리말을 버리고 이뜻 하나로 이해하면 확장이 돼요. 그리고 결국엔 영어 전체 인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전치사를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 나가볼게요.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자 그럼 in 여러분들 제대로 이해했는지 자 오늘은 사실 연습 필요 없어요. 논리적인 이해만 하면요. 자연스럽게 몸에 배서 튀어나올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영상들을 보면서 계속 공부하실 거라 믿어요. 그러면 I believe you 할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요 제가 I believe in you 하면 느낌이 어때져요? 그, 믿음의 강도가 확 커지겠죠. 그럼 여러분은 이내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말해보세요. I believe you. 그죠? 매일 거짓말하는 사람 언제 한번 딱 믿어줄 때, I believe you 하면 되겠죠. 근데 이때, I believe in you 하면 뭔가 어색한 거고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좀 강하게 표현하고 싶으면, I believe in you 하면요. 한국말로 번역하지 않아도 무슨 의미인지 알아들을 수 있게 돼요. 재미있죠? 보글리시는 희망이라니까요.